소리가 <웃음> 나가는 순간 바로 꺼져요. 큐 큐. 이렇게 다시 틀면 떠나요. 웃기죠? 그리고 또 이비수 페인팅으로 그림 그리러 나가면 은뚝아 어. 끄기 이거요? 멈추기? 불기가 있다고? 아아이 화면이 꺼진다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네 <웃음>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거 자체 녹화가 꺼진다는 얘기였군요 저도 이런 자세한 거는 저도 신경을 안 써서 아하. 화면을 두개 띄우라고요? 어떻게 화면을 두개 띄우지? 화면 그럼 화면을 두개띄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? 어... 디스플레이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그냥 그림은 이거, 이거. 음악하고 같이 못함 <웃음> 그까 보면 음악 기능을 왜 추가했냐고 컴퓨터로 하라고? 진짜 너무해 아 이거요?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세모 앱이요? 네 세모 앱을 눌렀는데 화면 위에 작은 네모요 위에 작은 네모가 있다고 이거? 세모의 바탕 검은 표지 네 이거요 아, 이거, 이걸 터치하는 게또 있구나. 이, 이거, 이거 눌렀어요. 애플리케이션 정보 앱 잠그기가 뜨는데.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? 된다. 그렇지. 그럼 그 상황에서 얘가 이걸 들어가면은 <웃음> 그렇지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됐다. <웃음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진짜로 감사합니다. 오! 오 대박 그럼 여기서 이거를 오오 쩔어 쩔어 쩔어 쩔어 쩔어 와참 신세계 와 역시 잘알 근데 방송에서 나가는 소리가 많이 작아가지고 살짝 조정해 볼게요 아 지금 딱 맞아요 노래도 적당히 들리고요 제 쪽이 많이 큰가 그냥 크게 해야 되겠다 <웃음> 마음 접자 스리머에게는 크게 들린다는 게 국룰이었대. 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왜 이래. 아 뭐야 됐어요 이제 아또 기계 아픈 손 기계할 맛이 또홈 버튼 누르면 압축되더라고요 그건 몰랐어 아 역시 팝업이 이렇게 좋은 건줄 몰랐네.